4번, 45번 계세요 야, 잘 해놨네 이거 뭐야 나 이제 사람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사람 많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아 축하드립니다 막을 거 사왔어요 잠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예뻐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마음껏 너무... 둘가세요 예. 라는 브랜드도 뉴질랜드 브랜드거든요. 뉴질랜드 로컬 브랜드고 체리도 LA 로컬 브랜드. 요좀안 아 유명하지만 이런 브랜드도 바잉을 하면서 국내에 좀 알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바잉 해와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좀 언더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마이너한 거. 근데 피터 사인은 메이저 아닌가요? <웃음> 해외에서 보기에는 또피레미가스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하세요 개라지. 인생 게라지. 인생 게라지가 뭔 뜻이야? 게라지 미친 창고. <웃음> 이 티셔츠 이쁘죠? 피터사이즈님이 운영하시는 인생게러지에서 사왔던 아이템이에요 팔에 렇게 불꽃이 들어간? 되게 이쁘죠?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좀 어떤거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피터사이즈님 만드신 인생게러지 이런 좀 개성있는 편집샵도 생기고 최근에 국내 브랜드에 좀 개성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 패션 관련 업을 그래도 조금 오랜 기간 해오면서 그 변화를 지켜봤는데 확실히 국내 패션이 좀 예전과 몇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지방패션 영상에서는 오프라인 시장? 오프라인 패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 이런 좀 온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패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 5년 전쯤만 해도 패션 스타일 하면은 미니멀, 캐주얼 이렇게 뭔가 한정을 지을 수가 있었어 나눌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캐주얼인데 조금 스트릿을 섞어있는다든지 미니멀이라고 하는데 좀 힙한 스타일이 섞여있는다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이 무슨 이게 미니멀이냐 이게 스트릿이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그런 과도기를 거쳐오면서 하나의 스타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성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입은 건 캐주얼이야. 이 사람이 입은 거는 뭐 미니멀이야처럼 하나로 형용할 수 없는 스타일이 된것 같아요. 고프코어라고 하더라도 조금 미니멀한 스타일이 있을 거고 스트릿한 아이템을 좀 섞어서 입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의 스타일로 규정짓기에는 사람들의 개성이 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국내 패션 브랜드가 꾸준히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 브랜딩이 된 이미지로 계속해서 노출을 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브랜드의 스타일을 즐겨입는 매니아층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뭔가 팝업 브랜드 행사를 다니면서 또 느꼈던 점이 아 진짜 잘하는 브랜드 많다 뭔가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보이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회 여기 프레, 맞나요? 이 프레, 그라인드 프레젠, 프레젠테이션인가요? 이회인가 보다 아막 그래 이회라서 유행가 보다 아 일구? 그래. 아, 어, 여기 여기도 있는데? 아 여기 아, 다다이 이, 이, 입구가 아 정말 이에라는 브랜드 팝업을 다녀왔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소재가 일단 원자재가 대부분 해외 브랜드를 쓸 정도로 소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심지어 부자재도 막 이런 스냅 하나까지도 고급 소재를 쓰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이거는 셔츠 패딩으로 해서 원단도 인태리 원단으로 해가지고 네. 스냅 전부다 쿠브라사. 특히 드리즐러 자켓이라고 되게 소재가 특이한 모헤어 소재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되게 독특한 소재도 많이 쓰고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좀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을 사용해서 팬층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꾸준히 비슷한 무드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팝업 가서 봤던 것 중에서 코트가 진짜 이쁘더라 더블 코트가 소재가 되게 처음보는 소재고 진 묵직하고 진짜 이쁘네 코트 이 원단이 해외 원단? 색감이 담기나? 와 이거 레전드 잠시만 대박이네 이게 근데 잘 어울리세요 맥시에서 그런지 코트가 어, 남성리가 있네 네. 올해는 뭔가 드리즐러 자켓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코트 쪽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앤더슨 메리 있습니다 오와. 어, 아우 저 이거 취향이다아 이게 제일 인기 많던데. 네. 아. 와 이거 아, 진짜네. 이거... 사장 갔을때 진짜 누가 봐도 앤더슨벨 스타일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라는게 아니라 진짜 이 앤더슨벨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핫했으면은 풀착장으로 그냥 앤더슨벨 풀착장으로 앤더슨벨이 내는 무드를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스타일을 내는게 저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멋있지만 저는 거기까지 브랜딩을 한 앤더슨벨이 진짜 멋있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그런 무드가 확실하다 보니까 예전이었으면 뭐 엑스닝무드다 뭐북유럽풍이다 이렇게 할수 지만 이제는 앤더슨벨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앤더슨벨스럽다 이거는 진짜다 나 측세를 아,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이 없지? 아, 이것도 제가 스타게크스 담당자님이랑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담당자님도 그걸 똑같이 느끼고 있으시더라고요 미니멀 룩 예매와 아메카지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냥 그레이지스타일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릿이잖아요. 네. 스트릿인데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레이즈다. 어, 그레이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웃음> 요즘에는 좀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이제 애매한 브랜드들이 가격대도 애매하고 우드도 확실하지 않으면 진짜 못 살아남는 시장이 되니까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팬층을 확보하는 브랜드가 많아지니까 그런 브랜드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옷을 소개하는 것보다 제 경험을 넣고 스토리를 넣고 뭔가 나만의 무드를 계속해서 영상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구독자들이 모이고 뭐 팬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브랜드도 같은 개념인 거죠 본인들만이 할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그 스타일이 있고 싶은 팬들을 모아서 본인들의 상품을 판매 하는. 이게 브랜딩이죠. 어, 이게 브랜딩이야. 이건 좀내 스타일이다. 그것도 신박하게. 이거 원래 나오던 거잖아요. 컬러만 네. 이제 레이싱 느낌 더 어. 가미된 거 같은. 얘가 좀더 무난하고 이쁘네. 레드 포인트만 딱 적당하게 어. 들어가서. 이거 내가 추천한 건데. 한유아님이 입은 거. 어. 이거 실제로 만져보면 소재감이 달라요. 어. 여기 또 가죽이네. 와 여기 안쪽봐. 어. 실물이 더 이쁘다. 지금 추워서 못 있겠지. 좀 이런 특이한 현상? 어, 이런 게 생긴 이유가 사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예전처럼 이렇게 추천해서 사라! 사라! 이렇게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개성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옷을 찾아서 사는 시대고 잘 어울리는 브랜드를 알아서 잘 찾는 시대니까 개인마다의 성향이 되게 짙어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성이 없네 뭐네 하잖아요 제가 서울 돌아다니면서 보면 진짜 개성있어요멋있 사람 진짜 많아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경 안 쓰고 그냥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입는 사람이랑 클래식을 지향하는 이거는 이렇게 입어야 돼요 저거는 저렇게 입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는 현상인 거죠 사실 뭐나 이게 어떤 분야든 있는 문제라서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브랜드가 핫하다고 해서 그 브랜드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있는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도 아직도 제 스타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좀 생각해 주셔서 서로 존중하고 리스펙하는 그런 건강한 패션 문화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슈처럼 만들어서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맨날 옷 속에 많은 것보다 좀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 다음에도 좀 이런 패션 시장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스트릿 패션에 또 관심이 많아서 동네 스트릿 브랜드 근황 뭐 이런 것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앞에 나왔던 인생인게러지 샵은 임시적으로 팝업을 한 거라서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제품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인생인게러지 온라인 스토어에 가가지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야뭐 어떻게 하지? 이끼야